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꿈입니다검은사방모바일 공략영상은 오랜만이네요. 2019년 8월 28일 업데이트로 26에서 40까지 블랙스톤의 효율이 상승되었는데 얼마나 상승됐는지 또 변경된 흑결정의 효율과 비교하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좋아진 블랙스톤의 효율을 제가 또눈대중에 노가다 장인답게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16일 진행된 효율 패치 대비 약 1.36배 정도 효율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플러스 25 강화가 된 장비를 들고 최상급 블랙스톤으로 40강까지 100% 확률로 강화를 할 경우에 필요한 블랙스톤의 개수는 1177개가 되고 강화비용은 30% 할인가 기준으로 1억 2400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강화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 개수와 금액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상급 블랙스톤의 경매장 하한가격이 34만 3천은하기 때문에 전부 구입을 해서 강화하더라도 5억 2 8 0 0만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사실 0부터 25까지 강화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850만 정도기 때문에 0부터 40강까지 5억 5천만 내외로 강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9년 5월 패치 이전에 14억 3천만이 필요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흑결정 부분입니다. 간만에 흑결정으로 강화를 해본 결과 15강에 615개의 흑결정이 들어갔고요. 예전 공략과 비슷하게 40개당 1강의 수치를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 강화 횟수를 흑결정의 소모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한번 강화할 때마다 4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처럼 150개가 넘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흑결정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1강화당 필요한 기대비용은 약 357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흑결정이 이득이냐 블랙스톤이 이득이냐 결론만 얘기하자면 개개인마다 그때그때 확률에 따라서 흑결정의 성공 확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해보면 최상급 블랙스톤의 가격이 50만 은화에 도달했을 때 흑결정으로 강화하는 것과 비슷한 기대비용값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베르섭의 현재 경매장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기는 블랙스톤이 이득, 방어구는 흑결정이 이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